제2의 예.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오, 춤추는 오늘 와신 오늘의 은와 오늘 추는 즐거운 예배 오늘 하루 함태하는 오늘 와신